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미국 가재들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천에 아주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손으로 한번 미국 가재들을 줍줍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가재는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교란종 유해동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처리하고 그리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미국식으로 자 그럼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잡으러 가기 싫어요. 같이 잡으러 가요. 레츠 고 너네 다 뒤졌어 자 여러분 미국까지 잡으러 전남에 어느 한 산골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쪽에서 그냥 손으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기 렁브를 갖춰왔어요 야 여기 진짜 정글 같다 신나네 날씨가 추워가지고 미국까지 레깅들이 나와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곳에 더 나와있거든요 지금 상온 10도 정도 밖에 안돼가지고 아 이들이 있을까 모르겠네 자 요런 돌 밑에도 이렇게 숨어있어요 없네 없네 그래 쉬운 게 어딨어 세상에 나와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자 여러분 미국까지 보이시죠 오케이 okay. <웃음> 암컷이에요 근데 지금 활동성이 없네 오히려 잡기는 개꿀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 막내 빨리 열어줘 미안해요 형 여기 넣어주세요 너아다 <웃음> 여러분 퇴치입니다 퇴치 오늘 간단히 잡고 내로저에도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 말조개 좀 작은 사이즈 같은데 지금 여기 오, 아주 오, 실합니다 어. 이쪽에 사이 너무 괜찮아요 버릴게 또 있어요 어디 어디 어, 암컷이네 네. 오, 뭐야 얘네 활동성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알을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낳기 때문에 얘네 한 마리 잡아 놓으면 한 300마리 퇴치 그렇게 계산하면 많이 잡은거죠 여기도 여기도 디 어디. 여기도? 어디, 어디 여기도? 어, 여기도. 아 얘도 암컷이다 좋아요 암컷을 많이 잡아놔야 돼 얘네가 원래 손을좀 높아야 활동하는 애들인데 지금 손 낮은 데도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면 낮에 따뜻 하게 때문에 올라와서 밤 되니까 그 리발왜 춥지? 약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싹잡아버린 개꿀 그리고 잡기가 쉬워요 저번에 제 영상 보시면은 미국 까지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얘네는 지금 아예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리고 흐르는 개울인데도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돌 들추고 안 해도 이런 수풀 같은 데 한번 뒤져볼게요 어이러 없지 너무 무식겠다 아, 요런데 있을 거거든요 열어보자 나와 이렇게요 없네 그냥 여러분 길 가면서 볼게요 어 뭐야 저 물고기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물고기 한 마리 보이시죠 야너왜 거기 있어 마내 손에 와아야야야야야야야야 잡았냐 어 없네 펀치랄게요 오케이 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자 지금 꼼짝꼼짝마다 어, 야너집 개발 하나 어디 갔니 이리 발이게야 누구한테 잃었어 옛날에 제 가지 잡은 영상 보시면은 탁 건너면 바로 뒤로 충충충하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얘는 안 그럽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쉽게 잡아요 이거 보세요. 애들이 저항을 안 해요. 알벳나? 우와! 포란에서 포란. 엉덩이 쪽 보시면은 이 미국까지 새끼들이 달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거 포란한 거면은 다한 300마리 퇴치한 건데 이건 진짜 여러분 이거 포란하고 있는 거 잡았다고 불쌍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퇴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엽새우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움직여요 꼼지락 꼼지락 하죠 오케이 너는 300마리 다이래 될게야 다다 어 여기 있다 어 얘는 뭐 나쁘지 않은데 사이즈 이거 잡으세요 어, 여깄네. 어 여기 어여여여 잡으러면서 뭔왜 뭐, 아, 흘러가가지고 야 이거 뭐 1분에 한 마리 꼴로 잡면는요 여러분 카레가 정력에 예? 정력에 좋아요 네 많이 먹으면 몸에 좋아가지고 정력도 좋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게요 오늘 펜션잡았잖아 어? 네. 통발이 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미꾸바지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빼야지 응. 어? 어, 있다 있다 진짜 있어요? 어? 여기 한마리 꼼지락거리는데? 어, 진짜 빨간색 진짜 그죠? 진짜 있네 빼볼까요? 원래 이렇게 힘든 거는 막내가 는 거거든요 아, 아 리발 어우 여기가 물고기 많네 어우 나온다 한마리 나왔어요 얘, 얘 뭐야? 어? 동사리 아니에요? 동사리에요 이건 놔줄게요 여러분 <웃음> 좋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도 한마리 건졌습니다 근데 다음 컷이에요 여러분 얘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는 나오고 낮에는 요런 돌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돌 한번 들춰볼게요 네, 안될 줄게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여기, 여기 꼈어, 여기. 어, 그러네. 큰 애가 이, 여기 어, 어, 어. 뭐야, 두마리야두 마리. 1다 2P. 와, 얘도 포란했네. 어, 둘다 포란했어요. 이거 합치면 한 800마리 되죠? 자, 들어가라. 어, 예, 물지 마. 어. 새끼? 찾았다. 오케이. 새끼 한번 보세요. 새끼는 색깔이 다르네요. 네, 새끼 때는 발색 잘안 나오고, 어, 좀 크면 나오고요. 음. 가재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가재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근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허, 과연 렁브레의 촉은? 땡 편집자님 편집해 주세요 하지마 하지마 있어요 수컷? 아 암컷이다 암컷이야 암컷 야 우리 얘 진짜 큰데? 자 던져주세요 들어가. 오케이 와 저기 물고기 있네 너손 한번 잡고 싶다 아까 그못 잡은 피램인데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꺼져 정 떨어지니까 여기도 쪼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치가재다 치가재 아 가버렸어요 치가재는 엄청 빨라요 아직 이야 여러분 말조개 거대합니다 거대해요 이야, 바로 말 쪽에 물수 제비 어, 이거 뱀 아니야, 이거? 어디? 아니, 유혈목인 줄 알았죠? 와, 미사네. 아, 어, <웃음> 여러분, 여기 활동하고 있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렇게는 조금 빠를 거예요. 보세요. 애들이 뒤로 충충충 가거든요. 보세요 벌써 눈채죠? 이렇게 잡으면 은 잡히지 이래끼야 꼬리볼까 새우 가네 로나 맛있네 추베르 자 들어가라 여러분 15분 잡았는데 요정도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죠? 자 근데 오늘 조금 더 하고 내일 오전에 낮에도 조금 더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계속 잡을게요 다 뒤졌어 어 여기 또 있다 야 그냥 몇번 정도 걸어가면 나오네 여기 지금 물살에 버티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파세이 이래야 바로 들어가라 잡으셨어요? 야 여러분 오늘 여기 다치울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만큼 정말 야야야너뭐왜 혼자 뒹굴고 있냐 힘이 없니? 어너 너 괜찮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왜 혼자 덤블링하고 있어 리발 이렇게 재밌어 보인다 내가 잠깐 도와줄게 자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기 물살이 얘네들이 버티기가 세가지고 지금 혼자 뒹굴고 있었던 거예요 야 색깔 봐라 롯나 맛있겠다 벌써 익힌 것 같다 리발어 잠깐만 아얘 다쳤네 위에 박살났네 박살나서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밟았나? 어 그랬을 수도 있고 어 뭐야 야니 야너집게말도다때버리면 어떡하 미, 미안해 꺼져? 자 그럼 여러분 얘네가 야간에 채집하면좀 좋은 게 뭐냐면요 빨개가지고 잘 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또한 마리 있는데 얘도 상태가 이상한데?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아주 말짱하거든 미안해 걔너집게가 되게 귀엽다 한쪽에 이리발 넣이야짝귀 느낌이네 짝집브넣야 여기는 진짜 한 걸음만 하면 또 있어 얘네 근데 왜 이렇게 활동성 없지? 한번 쳐볼게요 뒤로 도망가나? 아 도망가는데 되게 느리다 제가 예전에 그 생태연못에서 잡은 애들은 정말 빨랐는데 얘네는 그냥 이렇게 집게 집듯이 손으로 집게 한 다음에 여기다 떡 그릴게요 다다와 여기 진짜 많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좀 웃으면서 잡는데 왜냐면은 어제도 유해 동굴 퇴치해서 기뻐서 웃으면서 잡는 건데 이거 진짜 심각겁니다 여러분 이쪽에 웅덩이가 하나 더 있거든요 아이고 여기는 고여가지고 물이 조금 탁하네 이런 데한번 나가면 진짜 기가 막히 나올 텐데 오, 오 있다 있다 여러분 저 안에 보이시죠 지금 렁덩이만 보이는 끼. 기 렁덩이 살짝 끄집어 뺄게요 잠시만 일리 와봐 렁더이딱 잡고 일로와 이래 기하 포란했니 안했네 어, 바로 들어가자 다듣게 분명 요런 낙엽 밑에 안에 숨어서 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마리 정도는 없냐? 여기 낙엽에 분명히 여기 딸려 올라오는 레엽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없냐? 아니면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밑에 이렇게 들면은 안에 없냐? 왜 없냐 개빡치게 자, 여러분 여름철에 요런 거 잡으러 갈때딱 조심해야 될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여기 선 보이시죠 가야금 에이. 여러분, 여기 미국까지 새끼 발견했습니다. 새끼래키, 개아래키. 자, 여기 보이시죠? 얘는 겁나 빨라요. 오케이 자, 여러분 요치과제도 무조건 잡아야 돼요 치과제가 커지면은 이게 또 200마리 300마리가 되기 때문에 새끼라고 봐주면 안 돼요 바로 들어가서 펀치 달겨 자, 여러분 두 발차고 옮겼는데 또 만났습니다 얘는 발색이 너무 예쁘다 멀리서도 보이죠? 그냥 이런거툭 건네면 뒤로 가거든요 오이 니깡좋다이말왜왜 왜 화를 내 일로 와이래께 그래 얌전히 있어 싸보면 줄게 얘 발색 좋죠 구우면 더 빨개져 들어가 개구리야 개구리야 너 황소개구리 새끼 아니지? 약간 황소개구리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놓쳤어요 황석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대로 굉장히 큰데 이 안에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으아 진짜 돌아 안 된다, 이제, 리바. 여러분, 지금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10마리 이상 잡았는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암컷만 잡혀. 소리발. 스컷은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이 암컷 개체는 포란한 개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세계대 때문에 어찌로 활동을 하러 나온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대다다. 믿지 마세요, 추측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물이 많이 흐르고 있죠? 근데 요런 데 그냥 이렇게 있다니까요. 일로 와, 이래, 이끼야. 어디서 좀 편하게 쉬고 있어, 유해동물 느가 열어, 바로 쳐들어가. 다 바로, 오, 우 야, 방생할 뻔 했다. 다다. 여러분, 이거 방생하면 안 됩니다. 바로 럭러럭이에요 유해 동물을 곧면은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방생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자여러 보시면 여기 앞다리 다득어서 새우같이 생이렇게 보이시죠 자 요것도 바로 미국가재의 치가재죠 자 이렇게 하면 뒤로 갈 거예요 이거 보세요 개빠르죠? 육지 나왔을 때 그냥 살포시 일로 와이레끼야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지요 어? 아이고 그 자리에서 죽였구나 미안해 어, 들어가라 다른 곳으로 포인트를 다시 찾고 있는데 여기 조그만 웅덩이 있죠 여기에 한 마리 들어가 있네 죽었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컷에 요버려 트랍터 밀고까지 받아 안녕 우렁 안녕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집 닫지 마라 버릴게 자 여러분 한 마리 더 레이더망 포차트 했습니다 이렇게 어디 가니? 어디 그래 조심히 가니? 돌 틈에 숨을나는구나 그럴 때요 집게로 해서 따라다라다따틱그레야 이렇게 바로 집어올려 그리고 바로 초배를 파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재의 기생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요? 남생이요? 오이요 이야 대박이다 오 제가 남생이네 만지면 안 되죠? 네 만지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남생이 빼고는 전부 다 외래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등값이 진짜 남생이네 크기 보시면은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큽니다 잘가 남생아 누구한테 잡히지 마 먹힌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밤에는 일단 이 정도만 들고 갈게요 꽤잡았니까나 부어볼게요 이야 지금 마리수가 꽤 됩니다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한 스무 마리 되는 거 같습니다 스무 마리 내일 낮에 와서 한 요만큼 더 잡아 볼게요 들어가라 마지막 뻣지 두 마리 내일 봐요 나삭나사자 여러분 낮이 되었습니다 어제 했던 장소 말고 오늘은 다른 장소로 왔는데 어제 잡았던 거좀 하루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동안 같이 숙소에서 묵은 내게들 보여드릴게요 아마 다 살아있을 건데 론나팔팔 리발 죽은 애가 한마리더사들을게요자 지금 이쪽에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탐사 한번 가볼게요 근데 여기는 낮이라서 돌을 디벼야 될 거예요 없네 자 어디 있니? 어이구 벌써 사체들이 이렇게 있구만 보이시죠? 벌써 여기 미국까지 사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직결발 나간 거 보이시죠? 버릴게요 분명 있을 텐데 열어 열어 오케이 이 돌이다 열어 오. 한 마리 나왔는데 약간 팔팔해 보이는데 한번 놔볼게요 이거 보세요 어제랑 다르죠 원래 이렇게 도망쳐야 되거든요 한 마리 잡았어요 저는 방금 잡았는데 너무 세게 잡아서 죽었어요 터트렸어요 잘했어요 대치했네요 제가 큰돌 위주로 보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한 마리 잡았다고 자신감 찾네리발레기 라고 하시는 거 알아요 자식감 찬척 안할게요 오 오케이 여기 한 마리 또 있네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치워봐라 아이고 너 거기 그렇게 한게야너 되게 초라해 지금 리발렛이야 일로 그냥 나한테 와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버려 던질게요 스리포인홀 오 여러분 방금 맥이 나왔거든요 맥이 어 여기 동사리도 있네 어 맥이다 저기 보이시죠 꼬리 야 어디가 맥이 갔어요 동사리 잡을게요 동사리는 잡기 쉬워요 와삭 어. 어 어, 어, 어, 꺼져. 저기 한 마리 더 했는데, 자 저녀석 한번 수중 카메라로 켜볼게요. 어, 야, 크다지. 있어봐. 이걸로 뚜껑 해줄게. 바로 잠수. 자 아, 요정도 패스면은 일로와이래 기야 자 여러분 이쪽은 지금 완전 고인물입니다 조개들이 있는데 조개들이 다 죽어있죠 그래서 이돌 한번 교보제로 들어볼게요 없을거예요 갈게요 진짜 론나 쿨하다 멋있어 어러니이 오랜만에 들고 싶은 돌이 생겼어요 근데 아마 허리가 삭제될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이 죄송해요 들어볼게요 자. 오케이 역시 나왔구만 한 마리 더있을거예요 저기 한 마리 더 있다 1타입이 가나? 1타입이 가나? 아. 1타 2피 눈이 죽고 매부 죽고 마다 을거 죽고 유해동을 믿고까지 생태계 교란 총래기 잠시만 이돌 밑에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잠깐 두고 올게요 총총총 조리 포인을 어유 어유 미안해 어차피 뒤질 거야 여기 버릴게 러머니 감사합니다 이 돌에 한번더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더 허리 삭제할게요 들어 마저 나와 있는 거 알아 어, 러머니 나빴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안 보이시죠? 아, 진짜 돌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 있거든요 어 옆에 치과재도 있다 보이시죠 옆에 엄마랑 새끼 미안해 새끼부터 잡을게요 아 새끼 놓쳤다 엄마 일로 와 어? 세운 히리발 여러분 새끼있죠 옆에 어. 아이고 새끼 제가 방금 손으로 찌부시켰어요 괜찮아요 유해동 물레끼니까 왜요? 이거 둘이 해야될것 같은데 아 혼자서 할수 있어요 부르님 혼자요? 어 아이 진짜로? 오. <웃음> 같이 할까요 이거? 하나 둘셋아왜안 둘, <웃음> 해요? 아니 뭐 손도 안 대고 하나 둘셋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세. 이거 뭐가 난장마인데? 여기 좀 멀리 잡 봐야 돼요 어. 네? 여기 좀 멀리 잡 봐야 돼요 분명 있을 건데 다다 어, 어디, 어디 어디 어 크다 크다 크다 야어야물러고야 쓱싹쓱싹하지 슥삭, 마 들어가라 다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박 2일 정도 미국까지 아주 손으로 그냥 싹다 잡아 봤는데 꽤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딱 얼핏 봐도 지금 한 3, 40마리는 돼 보이죠 이 녀석들은 근데 살아있는 상태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숙소에 가서 얼린 다음에 보리님이랑 가져가도록 할게요 다아버려 가자 숙소로 할 일이 있지 계속 그람 이렇게 서 미국 까지한번 얼렸다가 지금 다 해동을 시켰습니다. 자라론자 근데 이녀서들어 보시면 뻘이나 자갈밭에 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껌먹고 조금 더러웠습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떨어뜨리고 칫솔로다가 양치 조져 양치 양치 양치 눈도 입도 귀도 아이 귀가 없구나 리발 펀치 자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조사버릴게요. 덜렁덜렁 거리지 마라. 죽어, 나중에 보자, 지옥에서. 자, 그럼 여러분,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 원래, 자기 눈 쪽에, 가재 기생충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생으로 먹지 않고, 익혀서 먹을 거기 때문에, 기생충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게 뭐냐? 바로, 가재 패스트, 갑각로 패스트라는 바이러스 균입니다. 이거는, 기생충이 아니고, 바이러스 균이기 때문에, 니르키가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정착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가재 패스트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가재 패스트가 있다! 그래도 처먹을 거야 죽어 어디서 내 나가리에서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씻었어 잠시만 너는 왜더마냐 뒤질래? 자, 이제 요 녀석들의 내장을 빼줘야 됩니다. 근데 원래 뭐 생선이나 뭐 이런 것들 내장 빼면막 칼로 배진 다음에 다 내장 끄집어내고 막줄넘기한바게 막 돌리고 약간 요런 식으로 해야되는데 이 가재의 내장을 빼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가재의 꼬리를 이렇게 퍼보면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자, 그중에서 몸통이랑 꼬리랑 연결된 요 가운데 있죠? 자, 요 가운데를 뚝 꺾어줍니다. 뚝 꺾어주고 얘를 천천히 뽑으면 돼요. 자, 뽑으면은 여기 내장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빼면 끝입니다. 롯나 간단하죠? 이 연가식 아니에요 여러분 연가 시켰으면 내가 지금 바로 먹었어? 꺼져 이될게요자그러면은간의 손질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론나만내개립 노가다 펀치 드디어 도대다리발렛기자 여러분 이렇게 다뺀 내장은 던져, 던져버려 던져버려 자, 그러면 이제 먹을 수 있는 미국가재가 탄생된 겁니다. 아,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미국가재로 어떤 요리를 할지 아직 말씀 안 드렸잖아요. 아 미국가재의 원산지가 어디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미국가재, American c r a w f i s h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미국가재를 약간 브리또처럼 기름종이에 싸가지고, 슈베르, oh, it's very nice, delicious, 초 o 레 초폴레, 이위라 한다고 해요. 아니, 아, 리라, 리라를 아니야, 리라, 어, 죄송합니다. 라가리 미스테이크 자 그래서 오늘 그 엄마의 캬푸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이 형 제발 간장 미국 가재 장해줘라고 했는데 임마 그거는 나를 죽이는 일이야 간장장은 그 얘를 익히지 않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 기생충 론나만 타고 지금 이미 소문이 다 널려있는 그 기생충 나보고 처먹으려 그리고 가재 패스트 걸리고 디스토막을 아 디스토막도다 비브리오 아 비브리오도 없다 어쨌든 나 뒤져 간장 미국 까지장은 나중에 내가 유튜브 마지막으로 올리고 리질 때 한번 올릴게 어, 약속할게 걸자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만들려는 요리 중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어, 스파이스 어이고 아이고 스파이스 케이준 시즈닝 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요거 요거 요거 광고 아닙니다 리바 이런 광고 안들어와 요거를 근데 대형마트랑 대형마트 다 뒤졌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 앞에 슈퍼에 있었네 리바 자 그래서 이번 요리 론다 간단합니다 물을 먹으면 냄비 자 거기다가 요 케이조 시즈닝을 부으면 되는데 잠시만요 붓기 전에 제가 사실 요 시즈닝이 뭔지 몰라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이거 그거네 이거 아.. 저대안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제발 제일 싫어 이게 이거 냄새가 딱 진라면 소스냄새랑나또 가거든요 맛한 번만 볼게요 아 이게 여러분 라면 가루랑 똑같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은 아주 신랄하게 뿌려볼게요 이걸 많이 뿌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자 이렇게 일로 오고 튀 그리고 부탁한 락이나 처리 입안할겨 펀치 펀치 펀치 치 템프시로 템프시로 템프시로 템프시로 <웃음> 여러분 저 정상이래요 병원에서 저뭐 파이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팔팔 끓으면 미국까지 나오면 되는데 그냥 미국까지만 나오면 여러분 또 재미없잖아요 소우 so, 여기에 들어갈 재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재료 바로 고구마 던져서 롯나 멋있다 다음은 바로 감자 두개 던져서 샤샤샤 개멋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재료 브로콜리 던져서 아, 오 얘는 안 되게 얘는 그냥 부서지면 바닥에 브로콜리 가루들 그냥 개바살나요 여기 러머니 집 저희 집 아니야 러머니한테 이따 댐져요넌 소중히 가자 청청청청 그래도 자를 땐 터프하게 라삭 사무라이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물이 팔팔 근데 자 먼저 그럼 제가 로나만 쉽게 썰어버리 야채를 이렇게 먼저 투하해버릴게요 자이가 아까이 씨야 자맛한 번만 볼게요 허메를 <웃음> <웃음> 어 굉장히 라면 스프를 사골에 넣어서 우려낸 다뭐 약간 먹는 그런 맛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한 20분 정도 조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주 제소중하 터져버려서 손이 채가지고 활동성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한테 주첩해서 잡아버린 요 미국 가제르가 아메리카 그로우피 쉬래게들 바로 입장 잘 가, 이래, 끼들아. 와우, 와우, 와우. 자, 얘네들을 여기 푹 잠겨둘게요. 잘 자라, 우리. 유에 너무 캐릭기 펀치야. 자, 여러분. 원래 가재들이 익으면 빨개지는데 얘네는 원래 빨개서 잘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페이크 가재레 끼. 자,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바로 펀오프 가재들만 싹 빼가지고 물기를 한번 말려줄게요. 일로와 미수나, 포치, 상식이, 상만이. 미안해 상마나 여러분 이렇게 다 뺐으면 얘네는 식혀줄게요 그리고 야채들은 또 이쪽에 싹다또 따로 빼줄게요 일로와 고수나 감수나 여러분 이렇게 물기를다뺀 가재를 요후라이팬에 냅다 던져버리고 바로 어너너너너앤 포요 포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더 튀겨줘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할 줄 알았는데 개흐 괴롭 같아요 자 오케이 워레스 파티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자 그럼 여기에 감질맛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바로 요거 버터 날려버려 그리고 바로 또워워워워워워워 롯나카리스 마쇼. 바로 파나프.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식은 미국가지를 여기 봉지 안에 싹다 넣어버려.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다 들어가,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자, 여러분, 이 미국가지를 여 봉지 안에 넣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들을 고문시키려고 아니죠 바로 요 소스를 요 안에 넣고 바로 버무려버릴 생각입니다. 요 소스는 롯에리아에서 뭐 새삼스럽게 맨날 롯데다 롯데다 하는데 뭐 뭔줄 알죠? 근데 광고는 아니에요. 광고 하나 주세요. 제가 맨날 롯데다 맨날 롯데네가 광고하는데 뜯어버려 넣어.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가지 양이 많은데 그 소스 하나로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아직 한발 남았다. 또 넣어. 자 그리고 캬캬시캬캬캬캬캬캬캬캬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싹다 버무려 버린 거는 구워버려 와자 <웃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 가재 크로우피쉬 시즈닝이 완성됐습니다 되자 <웃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사실 원래 튀기지 않고 삶은 거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튀겼냐 원래 가재를 보면 이 대가리 부분은 먹지 않고 꼬리 부분만 먹거든요 꼬리도 이걸 이렇게 손질한 다음에 요 살을 꺼내서 먹어요 요 살을 먹는 건데 제가 튀는 이유는 뭐냐면 요 껍질까지 그냥 통째로 씹어서 먹으려고 튀긴 겁니다 자 일단 살 발라냈으니까 요살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So taste <웃음> 너왜 웃어? 너왜웃냐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 약간 랍스타 있죠 이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랍스타의 한 부위를 뜯어내가지고 라면 소스가은데툭 찍어서 먹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그냥 요거 갖다 튀겨가지고 라면 스프 옆에 뿌려놓고 콕 찍어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 이발 삶고 튀기고 시즈닝 넣고 괜히 했어 하자만또 고마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요거 바로 그냥 부셔버려 자 그리고 요꼬리처럼 먹어볼게요 초베를 이건 진짜 아닌데? 아, 아, 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즈닝이 너무 세게 배워 있어가지고 아,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리고 먹기 전에 역했던 게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이 진흙이야 뭐야? 나가줘. 그냥 먹어. 야, 얘 빨래 가고 좋다. 아, 먹어봐, 괜찮아. 아, 살만. 아니야, 아, 괜찮아. <웃음> 아, 괜찮아, 먹어봐. 여러분들 원하시죠? 네, 맞네. 자, 먹어. <웃음> 조베르. <웃음> <웃음> 그러면은 요거 먹어 봐. 이 그냥 고구마인데. 나도 아직 안 먹어 봤어. 초베르 <웃음> 아니 왜? 나도 아직 안 먹어 봤는데. 왜? 먹어 <웃음> 봐. <나> 아, 먹어 볼게. 베르 <웃음> 와, 이게 무슨 맛이냐면 고구마가 원래 조금 단맛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짭짤하민추가 된까? 조금 이질감 느껴. 맞지? 그거지. 그냥 짜 <웃음> 그러면 맛있는거 줄게 진짜로 이거 이거 많이미잘 쵸베르 <웃음> 이게 제일 최악이야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브로콜리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찮을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일반 브로콜리보다 나올 것 같은데 초베르아 미안해 이거 하나 쌩어줄게 제일 큰거 예. <웃음> 아냐아냐아야독하게 아니, 아니야, <웃음> 흔들지마 이거 그거 살 발라준다고 살 발라준다고 그도 싫어 이제 <웃음> 자 요거는 살 발라 바... 이야 이살나온거 봐라 이살 발라줄게 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맛있겠지 이거 먹어봐 맛이 이거는 이 이거 몸통 한번 먹어볼래? 몸통도 사실 이렇게 까면은 여기 내장이나 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 내장 있죠? 제가 원래 내장 싫하는데 요거 아주 바싹 삶아가지고 그리고 한번더 튀겨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먹으면 초배를 아우씨, 아우씨. <목소리> 여러분 그냥 계속 꼬리살만 발라서 먹을게요. 잠깐만, 아직 감자 있다. 아니 감자 괜찮을 것 같아. <목소리> 아니, 너무 격하게 만들지 마. 내가 먼저 먹게. 을 감자. 초베르. 와 진짜 맛있어. <목소리> 아이 웃지 말고 진짜 맛있어. 감자 고구마랑 달라. 아 제발 제발. 한번 여기 비게 제발 한번 먹어도 한번 제발 <목소리> 부탁해. 제발 제발. 제발 한번한번한번 먹어도 한번한번한 번. 초베르. 씹어 씹어. 야이 <웃음> 미친놈아 이 새로 사놓으데 이거 이자이 꼬리를 이한 번에 털어놓게요자 여러분 이게 나머지입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바로 한번 때려놓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초베르음 이거 진짜 맛있어 우와 음. 1등이다 불타기 하나 있어 감자 하나 먹고 끝내자 <웃음> 진짜요 진 진짜 감자 하나만 감자 하나만 한 번만 한 번만 먹어볼까